그래서 저기 가서 아버지 아까 선상마저 기에서당하고 신당하고 잖아요 이게 측정이 안 돼요. 그러면 간호사들이 와가지고 이걸로 잡아 이걸못 잡아 그 이거 잡아봤지못 잡아요 요즘 번했는데한번도못 잡아 1번으로 그래? 이게 뭐 이번한번 아, 한 의사들이 작으면 기가 음, 없죠. 편하게 시작하시면 되죠. 그건 나도 그려. 기가 없어서 어. 이걸 못 잡는데 저난번에못 잡는데 어. 덩치가 뭐 이러면서 했는데 그렇죠. 그래서 49까지 48, 49까지 내려갔었어요다 아, 이런 장면이예요. 퇴원할 때 51일이 되니까 퇴원해줍니다. 응? 지금 숨 참고 계시는 거예요? <웃음> 떨어지면 그나나그떨어나고나서떨어지더나 그나저나, 그나나 그나저나, 그나저나, 그나저나, 그나저나, 그나저나, 그나 온다 온다 저나 그나저나, 응나저나나저나그나나그 어일 이게 떨어질까요? 이제 더. 오십칠일까지. 일까지 오십일일까지. 오까지 오십일일까지. 8십8일8지오십일일지지지오십까지오십5지까지오까지오까지오지오지오지오지오십지지지지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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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개를 동시에 걸가다니면서고객들대해 중증이라서 보험이된다고보험 적용 양압기 처방을 받을 있어요 양압기 처방을 받을 수있다요그보험적용이니까또 다음에 또 병원에서 아, 진단좀더빠지처방수있다 이거를 재밌는 이벤트로 만들면 재미있게 대회? 응? 그때 하면 매우 코골이 대회 할때어 지금 보니까 85%는 응, 은근 잘 가니까 70%를 만들어야겠다 윤석기 때문에 아. 이순치가 올라갔어 <웃음>